이게 괜찮다고? 네 눈에는 이게 괜찮다고 보이냐? 뭐 뭐라고 하는 거야? 야왜안 나와 이거? 많이 기다린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칼리스토 프로토콜 한다고 했죠 제가 며칠동안 계속 언급은 했지만 열든링 투기장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아무래도 오늘이 신작 나오는 날이라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시간 지나면 은평작이란 소리 들을, 들을 것 같긴 하지만 해봐야 알겠죠 풀탐이 뭐 짧다는 말이 있, 있더라고요 아씨 Here we go again. 아 열받네. 아, 몰라. 아 그냥 그때또한 가엘대링이다할 거야. 헬리스터 어떻게 된 거냐고요? 아 몰라. 터졌어. 다운이 안 돼요. 일단 회차 넘길게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 색다르다 그 지금 하시는 분들 화면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정상으로 나와요 그것도? 아 정상으로 나와? 내가 문제네 왜 스팀에서 이거 게임을 할때 <웃음> 다운로드를 왜 망하는지는 알것 같다 엘덴링 왜 이러냐고 아그 지금 칼리스토 프로토콕 옆에서 다운 중입니다 지금 <웃음> 다운받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요. 엘덴링이 잘못한 거는 아니지만 일단 엘덴링이 잘못한 건 맞거든요? <웃음> 뭐야 <목소리> <목소리> 으아, <목소리> 터졌어. <목소리> 안 빵빵 터뜨리고 있어요. 역시 장군님, 장군님 최고다. <목소리> 아 이거 자간 안 맞춘 거 되게 신경 쓰이네. <웃음> 끊기는데 이거 괜찮은 거야? 내가 만한 건 바라진 않거든요 60까지만 방어해주면 참 좋은데 아씨 잠깐만 프레임 왜 이래 좀 심각한데 <웃음> 프레임 들어 와 이거 있대 야 너를 어떻게 해야 되니 너를 어떻게 해줘야 되니 아 제발. 집중이 안 되잖아, 집중이. <웃음> 아니 이건 아니지 진짜. 게임을 뭘 이렇게 만들어. UI도 이상해 이거. 좀 나눠 놔든 된... 뭐 이렇게 돼 있냐 이거.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30으로 제한할게 이거. 으게 <웃음> 기 고통스럽다. 스토리 이상해. 어떻게 된 거야? 어우 <웃음> 씨. 렉만 없었으면 <웃음> 렉만 없었으면 프레임 드라마 없었으면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괜찮다고? 네 눈은 이게 괜찮다고 보이냐? 이게 괜찮아? 이거 쉽고 걸어놓길 잘했네요 5초에 한 번씩은 사지가 없어 나, 다들 다 장기자랑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내가 한두 번 해보나 이걸 아아씨 진심이야? 아 진짜 너무하네. 아 가독성 떨어진다야. 예? 아 씨, 아니 어디 있었는데? 안 보인다니까. 싸늘하다. 어? 어? 아하. 서서히 나올 때가 됐는데. 어이 말. 뭐야 얘네? 크! 해! 야! 음. 얼마. 아, 아 제발. 따뜻해. 느낌 이상해. 아, 또 너야. 넌 정말 지겹지도 않는구나. Larger... 음? 아유, 어, 거기 좋다야. 너희들. 뻥! b a 완벽해.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 아니, 차, 아니, 뭐야 갑자기. 왜 영어로 말해 갑자기? 아우, 내 이럴 줄 알았어. <웃음> 나한테는어림도 없지, 자식아. 어? 뭐 뭐라고 하는거야? 아씨야야왜 안나와 이거? 게임 진짜 이상하게 만들어놨네 내가 진짜 이럴줄 몰랐다 진짜 너무한다 이거 이러니깐 크래프톤 주식이 떨어지지 <웃음> 너희들 솔직히 떨어지면 안했어 진짜 달게 받아라 저는 이거 나오기 전에 명작까지는 그렇게 바라진 않았거든요 평작 정도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건 뭐 음... 어 나름 배그 만들었다고 이거 넣어놨네 이스터에그로 아우 패치했다며 <웃음> 내 뚝뚝 끊겨 이거 패치했다면서 오겠지 이러면 은 안와? 야 너네 선배들은 어떻게든 창문으로 넘어와서 어 온단 말이야 이걸 안와 <웃음> 암살특 모름 암살특 주위 모름 아하.. 뭔 소리지? <웃음> 이놈아 기껏 <웃음> 왔는데 이걸 못 찾네. <웃음> 에이그.. 질리기 나온다. 이거 보통 나이... 나이돌아서 그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진짜 얼마나 죽여야 안 나오는 거야. <웃음> 이 행성에 있는 애들 다 죽여야 이제 안나오냐 <웃음> 아.. 이거.. 이거 높낮이 안 맞아서 안 돼. 이거 높낮이 안 맞아서 그래. 이거는... 높낮아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흥. 제가 맞는 구조예요. 그 어지같은. <웃음> <웃음>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쯤이. 왜? 아니 왜왜 왔어? 왜? 아니 네 볼일 하러 가. 배달 주문. 넌 여기 왜 오니? Yeah. <웃음> 넌 여기 왜 왔어? 딴데 있지 그냥 선지 냄새 안 나냐고요? 아난 모르겠는데 <웃음> 여러분 선지 좋아해요? 난 싫어하는데 아 물론 나는 맛있는 선지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 잠깐만요 아 패드 패드 패드 배터리 <웃음> 흐름 끊어서 미안합니다 아난 이거 몰랐지 어... 큰 놈이네 <웃음> 머리를 차려수 있으면 머리를 머리. 이거 <웃음> 뭔 소리야 또 너야 이거 중복 아니에요? 아 진짜 재밌냐고요? 재밌 생각 계속 하는 거겠죠. 저는요, 재미없으면은 중간에 꺼요. 그냥 아, 뒤에 탄 같은 게 있었구나. 내가 그냥 깡으로 잡았구나. 이것저것 있었네. 거의 다 됐어. 야, 너는 좀 도와줘라. 아니 스토리 뭔데 이거? 얘는 돈 많이 줘서 좋다 좋다니까. 일어나. <웃음> 뻔하지. 뭐 어디서? 뭐야 이대로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진심이야? DLC? 이걸 다음 DLC로 풀겠다. 엔딩을. <웃음> 이거 너무 너무 DLC 팔인데 이러면은? 그러니까 마지막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그냥. 끝난다고? 아 진짜 이 끝이야? 아 디럭스 괜히 샀어 <웃음> 디럭스 괜히 샀어 아이씨 이게 뭐야